오늘, 어, 이마트 트레이더 스가에서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33,600원. 1.7kg를 사왔는데, 지금 저는 이제 먹을 때 이렇게 조금 부위를 손질해서 먹는 편이에요. 이렇게 잘라서 통째로 안 먹고. 부위를 제가 손질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삼겹살 나오면 여러분 식당에서 드십니까? 이 정도의 고기의 양, 지금 고기가 30%가 안 되죠. 이한 줄을 거의 썰었는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 구워 먹으면은, 이건뭐 고기맛 잘안 나가지. 지방만 있지. 썰은 것 중에서도 이 정도는 삼겹살이라고 할수 있죠. 요 정도 좀 애매하죠. 두 개도 참 애매해. 이쪽은 끝 쪽에 가서 또 삼겹살이 맛이 좀안날 거고 지금 버리는 부분에서 이만큼이에요. 구워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런 거 떼살들 여기 이렇게 지방이 삼겹살이 그 가운데 지방이 아니야. 진짜 그 돼지의 그, 그 지방 이렇게 부서지죠. 이거는 그래도 조금 삼겹살의 형태가 있죠. 끝에는 조금한이 정도 잘라내면 되니까 이런 거좀 심하잖아요. 이게 무슨 삼겹살이야? 이거 구워서 주면은 이거 가족들한테 이제 먹일 수가 있겠어 이거. 스마트 트레더스이짜 삼겹살 이렇게 팔면 안됩니다 예? 보세요 어느 부분을 먹어 여기서. 먹냐고. 요 여기서 어디를 먹냐고 요정도 쩔었을때 여기 삼겹살 느낌 여기가좀 나지 예? 여기 어떻게 먹어 뼈 있는 거뼈 지나고서 요정도? 요정도 요것도 삼겹살이 라할수 있나 이만큼 하면 이런 줄들이 거의 한 4장 넘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자 아, 지금 이제 손질을 거의 다 맞췄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띄어낸 부분들은 요런 식으로 정말 삼겹살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 예, 보이시죠 대부 여기 지금 거 모아놨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거의 지금 사왔을때랑 비슷한 양이죠 이렇게 앞뒤로 한 40%? 5 0 육박하죠 완전히 떼살 그리고 기름들 이런거 가면서 나오면 그냥 먹지 말고 꼭사무장님한테 얘기해서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름들 다띄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름에 생략살에 이거 구워주면 이거 애들 먹으니까 이게 에끼서몇점못 먹어요 진짜로 이런 것들은 제가 진짜로 그 다 떼어내고 떼어야기 띄워. 너무 아깝다 해서 진짜 삼겹살 느낌으로 정형이라도 한번 해본 것들 이게 뭡니까 이게 삼겹살입니까 에? 이게 삼겹살이 이게 삼겹살입니까 에? 기름이지 실제 삼겹살이면 응. 요 정도만 돼 있어도 그리고 제가 여기를 맞춰 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너무 말도 안 돼서 너무 아까워서 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런 끝에뭘 잘랐죠 이런 살들이죠 맨 끝에 살 이런 것들 뭐 김치찌개를 넣어 이게, 이게 뭐 김치찌개 넣어도 진짜 답답 없는 살들 이게 뭡니까?